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 저는 이제 일어났고요. 오늘은 새로운 스케줄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음. 스케줄을 가야되기 때문에 음. 얼른 준비를 해볼까 음. 합니다. 음. 자, 저는 이제 화장은 다 했고요. 머리만 마지막으로 보새기로 좀 정리를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시 45분까지 가야 되는데 뭐라도 간단한 거라도 먹었거든 마트 에 사가려고 그래가지고 빨리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저 준비 다 했죠? 얼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와 이제 저희는 이거를 뒤로 하고 갑니다 와 진짜 뭐야 마지막 날가려니까더이뻐 와 바다 색깔 봐 와. 저희는 지금 여기 근처에 왔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어디를 가냐면 영덕여자중학교를 가요 영덕여자중학교에 올해부터 생긴 기독교 동아리 모임이 화요일 금요일에 점심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제가 영덕에 오게 돼가지고 또 시간도 마침 허락하고 그래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초대받아서 친구들이랑 근데 이제 뭐라도 사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처 마트에 왔는데 뭐 사가는 게 좋을까요? 초콜릿 제일 간단하다 뭐와 크다 어 여기가 45명 정도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간식을 들고 양덕여자중 학교로 갑니다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기대가 되네요 가봅시다 아, 나님을 믿지 못준에 시야, 시켜서 시켜서 시켜서 시켜서 시켜서 시켜시고시나사이 대신의, 대신의 데 서울 한잔 매치 해볼까 샬롬? 샬롬! 아, 네, 오늘, 제가 오늘 진짜 갑작스럽게 왔어요, 갑작스럽게. 어제, 그, 아까 여기 인도해는 친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영덕여주 되게 귀한 초대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저도사은 여기 조금 와가지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저 미션스쿨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 이렇게 사냥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거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너네는 내 이름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다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어요? 네. 어, 그러면 그것만은 너무 훌륭해요 이제 우리가 그 전도를 하기가 사실 정말로 어려워요 전사인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친구들 많이 전도했는데 저희 교회에 정착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고 없어요 그 정도로 전도가 정말로 어려워요 다른 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은 오직 네가 믿는 하나님 뿐이야 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뭐하는 놈이지? 미쳤나? 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사람들의 시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막 맘대로 전하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부사님도 그런 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래도 친구들한테 다 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조금도 문제가 없었어 왜냐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더라고 나는 올라갈 텐데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내 이름만 전해 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 그리고 나만 의지해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기도 모임을 가는것도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이 영덕여중 그 공동체가되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네, 전화님께서 간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식 받고 빨리 돌아가도록 합시다 빨리 팅파이 빨리 이팅 파이팅! 파 드디어 대팅파 먹으러 왔습니다 영덕 대팅파 먹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무스 호박 쭈 완두콩 양배추 김진야 맛있다 연락나해마 이게 다맛어 진짜 맛있어아 이거 진짜로 저희 나는 어디로 먹고 많이 없어. 이바안 먹는 거 있니? 뭐. 이거. 이거. 이 바로 자연거이어이라 <목소리도> 음, 이게 이래야지 보도록하습니다다 진짜 와와 와. 와. 와. 대박. 리아 와. 꽉쳤어, 꽉쳤어. 아, 크, 꽉쳤어, 꽉쳤어. 한 와. 와. 한 와. 한 와. 어, 아저씨. 와. 내가 진짜 배지 아. 진짜 완전 미로 하나 하나님 진짜 이 풍경 좀. 불안이네. 맞아. 이 저희가 먹은 대게집은 여기에요 해상회 대게집입니다 뭐야, <웃음> 뭐야 얘? 염소 같아 흑염소야? <웃음> 야너 흑염소야? <웃음> <웃음> 뭐야 너? 나따라이 <올라와>, <웃음> 뭐야? 얘 진짜 귀엽이 느꼈다 <웃음> <웃음> 야, 야, 야, 아파, 엄마. 진우가 많이 아니래, 그시 여러분, <목소리> <열어>, 빨리! 가자, 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야, 너가 더 빠르다. 손에서 보자, 진우. 자, 이제 저희는. 수원으로 자,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네, 우리 올 때처럼 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자, 출발합시다! 출발!